네, 안녕하세요. 장막감 3점에서의 그 저번시야 아가구 여 오신 것을 안녕합니다 네, 알겠어요. 그래서 어쩌라고요? 아무도 이것을 근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한 뭐 히무입니다 그래서요? 소리가 들린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, 그리고. 네. 전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원을끄세요 언제가 생겼어요? 뭔 소리예요? 어? 이게 뭔 소리지? 어 뭐지? 한번 나와야겠는데? 음, 할수 없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원을 켜보겠어 가자 으, 너무 어두운걸 손전등을 장착하자 이러니까 잘 보이는구나 어, 여기... 여기 전... 여기서 전원을 켤수 있겠다. 전원을 켰어... 어... 뭐지? 뭔가 상점에 온것 같은데... 얼른 가보자... 어... 뭐지? 쟤는 어디 갔어? 어... 뭐였지? 방금 전에... 근데 갈 수가 없어 안 되겠다. <웃음> 이건... 어... 뭐야? 장난감 가게가 왜 이렇게 허름하게 망가져 있는 거지? 잘 모르겠군. 재미있는 게임 뭐지? <웃음> 나 그냥 갈래? 했어나 소리 나 소리 이거 작게 할래 무서워 무섭단 말이야 소리 작게 하고 가면 안 무섭겠지 진짜 무섭네. 같이 가면 좀안 무서울거야 이분이랑 같이 가자 안돼 먼저 가지마 아니야 먼저 가세요 <웃음> 먼저 가라니까요 어, 뭐... 뭐였지? 그냥 가면 안 돼. 아, 그래도 어쩔 수 없지. 어, 어안 돼. 다시 막혔어. 너무 서워 가자. 이게 초록색 빛이 나면은 괴물이 나오는 거 같아. 초록색 빛이 나면. 대머리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들 중대발표가 있습니다